뭘 해도 멍청하면 돈을 못 번다 라는 시청자분들의 그 댓글을 열심히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3일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요번차에 올려드릴 영상은 핸들러를 뛰는 모습 성공해서 과연 제가 몇 건을 했고 금액은 얼마를 벌었는지 아주 솔직한 리얼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한 건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뭐 잡혀야 잡혀야 영상을 올리지 쿠팡플렉스는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쿠팡플렉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것들 그리고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영상으로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영상을 찍기에 앞서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쿠팡플렉스는 세 가지 시간대가 있죠 주간배송, 심야배송, 새벽배송이 있습니다 주간배송이 단가가 제일 낮아요 하지만 패키지 사이즈가 작아서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심야배송 같은 경우는 11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뭐 패키지도 작고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주간배송보단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해요 가격은 뭐 900원에서 950원, 1000원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 반부터 아침 7시까지예요 대신에 단가가 세겠죠 1500원부터 1900원 2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매일 달라지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대신에 부피가 커요 많이 실을 수가 없습니다 주간배송, 심야배송, 새벽배송 다 통틀어서 결국은 버는 돈 똑같아요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은 부업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낮에는 하는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심야배송, 새벽배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많이 실고 많이 벌면 되지 않냐 많이 못 실어요 심야 배송 말고 새벽 배송 경우 단가가 1600원 1900원 막 이래요 많이 실으면 떼 돈을 벌것 같잖아요 근데 부피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에 못 실어요 32개부터 빡빡합니다 32개부터 웬만한 승용차는 안 들어가요 37개까지 어떻게든 밀어넣으면 들어가긴 해요 40개 50개 하, 넣고 싶어요 욕심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50개를 실었다 아침 7시까지 절대 못나릅니다 첫번째로 많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하냐?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네이버에서 쿠팡플렉스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리고 얼마를 봅니까? 도대체 그렇게 뛰어서 얼마를 벌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각 캠프, 각 시간별, 뭐 주간, 심야, 새벽, 이렇게 시간대별로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과연 제가 얼마를 벌었느냐 적어보도록 할게요. 단가 같은 경우가 1,500원일 때 있었고요. 2,000원일 때 있었고요. 그냥 1,600원으로 쉽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날 32박스를 날랐고요. 둘째 날, 셋째 날 단가는 1,600원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얼마예요? 5 1,200원 5 7,600원 4 9,600원 6 4,000원이에요. 여기에서 3.3%를 빼겠죠. 그러면 4만 5만 5... 4만, 6만. 이게 3.3%를 공지하고 제가 받은 금액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유비를 다시 빼야 됩니다 제 차가 평균적으로 이네번을 뛰면서 리터당 11km를 달렸습니다 근데 10km로 계산을 할게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캠프까지 거리가 8km입니다 캠프에서 보통 첫 배송지까지 4.2km 정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배송지까지 8km 정도 합니다 마지막 배송지에서 당연히 집으로 와야겠죠? 집으로 오는데 1 5 k g 정도 첫 배송지부터 쓱 쓸어서 올려오는데 거의 8 k g 를 달려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경유차입니다. 현재 제일 저렴한 데가 오늘자 기준으로 리터당 1330원이고요. 보통은 1400원대더라고요. 한 1400원으로 계산할게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20km 달렸다 칩시다. 그럼 얼마예요? 20km니까 2800원의 주유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날 제가 남긴 순수익은 46,710원 두 번째는 5... 오... 4번을 떠서 받은 돈이 이게 순수익인 거예요. 다 합친 돈이 203,860원을 번 겁니다. 해본 결과 부업으로 100만 원은 벌수 있다. 차에 도대체 몇 개가 실리냐?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몇 개를 배정받는 것도 그날그날 달라져요 36개를 배정을 받았는데 내 차에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새벽 배송 이 택배 의 패키지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작은 거 비닐 이런 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박스가 너무 커요 단가는 센데 결국은 새벽 배송이나 심야 배송이나 남기는 돈은 똑같다 새벽 배송은 단가가 대신 세다 대신 많이 실 수가 없다 심야 배송은 단가가 낮지만 많이 실어서 빠른 시간 내에 나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남겨주신 질문 중에 세시간에 나를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으로 뛰는 일들은 사실 이렇게 노하우나 기술은 없어요 첫 번째 때는 아무 생각이 없이 바코드 찍는데 열중을 했고 그냥 밀어 넣습니다 <목소리> 첫 번째 뛰었을 때 36박스를 받았는데 4시간 좀 넘게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박스를 아무렇게나 쑤셔넣어서 내가 빼는데 힘들었다 사실 그렇게까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박스라 해봤자 36박스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배송을 해야 될 물건들은 그냥 뒷좌석에 다짱 박았어요 뭐든지 첫 단추를 잘깨야 모든 게 술술 풀리죠 앞 보조석 좌석에 먼저 날라야 될 대여섯 가지의 물건만 앞좌석에 먼저 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주 편해요 시작부터 신나는 거예요 일단 시작이 너무 빨라요 시작이 순조로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부업으로 100만원은 벌수 있다 하지만 힘들다 그리고 피곤하다 100만원을 벌려면 일주일에 4.5회 이상 나가야 합니다 물건을 정확하게 다잘 배송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만원을 벌려고 하면 많이 힘들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더 벌고자 하시는 분들 저는 할만하다 라는 마지막 멘트를 남김으로써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하다